이큰깔아입니다 <웃음> 아, 이놈의 AI는 어. 아니 제 시간에 딱 근데 나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가 미리 풀어져 버리는 바람에 아우 어, 제 계획이 다 어긋났어요. 음. 근데 이게 진짜 그 아직까지는 그 AI들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기사 AI가 너무 완벽해도 피곤한 세상이 와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물론 AI도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머리가 월등히 뛰어난 과학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내가 AI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치 AI의 몸종이 되는 거야 암튼 그 때가 되려면 좀 멀었겠죠? 어, 뭐, 그래도 한, 뭐, 2 30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어, 더 지나야 되나? 아, 아무튼,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해. 지금, 혼자인 게 너무 외로운데. 아니, 그렇습니까? 어, 좋은 점도 있겠죠? 어. 자,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인생 연애를, 우리 다, 어, 우리가 꿈꾸는 게 뭐? 인생 연애! 우리가, 어, 저기, 뭐, 꿈에서도 그리는 거 뭐야? 어. 인성이래. 인성, 인성 인생연애라는 거지. 아 뜨거운 로맨스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이자 소망이자. 그렇죠.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다. 그게 뭐라고. 이게 널린 게 사람인데. 문 열고 나가봐.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 근데 거기서 나하고 같이 인생연애 할 사람이 크라. 없단 말인가 아이고 힘들다 라는 거죠. 결혼은 솔직히 그것도 인연이 다야 되는 거지만 연애는 그래도 한번 태어났으면 뜨거운 연애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전 이미 뜨거운 연애를 해봤어요 라고 한다면 더 뜨거운 연애! <웃음> 완전 뜨거운 연애! 라는 거지 <웃음>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연애운 높이는 방법 무엇 때문에 내가 연애를 갖다가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해서 타로 카드로 한번 뽑아 봤는데 어. 이게 제대로 먹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매번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면서 저도 이 리딩할 때 굉장히 떨려요. 저도 집중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다 집중해서 카드를 뽑아주시길 바래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충분히 드렸죠? 뭐 이미 다 널브러져 있으니까. 어, 아무튼. 자, 그러면 은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운 높이기! 짜잔! <웃음> 인생연애를 하려면 인생연애를 하고 싶어요? 네 어디 한번 보아봅시다 인생연애를 한 어, 인생연애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음, 인생연애를 하는데 첫번째는 단순화를 시키는게 가장 좋은거 같아요 어, 단순화를 갖고 인내심을 가져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너무 생각이 많아 어, 왜너 뭐 생각이 맞냐라고 하면 이 사람 말저 사람 말다 들어 주다 보니까 응. 여러분들 혹시 뭐 저기 막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람마다 그 특성이란 게 있잖아. 말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준다거나 그 말을 잘 이게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지. 귀를 기울여주다 어, 귀를 보면 정작 뭐예요? 내할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든지 균형이 주, 중요하다. 균형을 맞춰야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요. 말을 어, 잘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건 좋은데 내가 어, 약간 여기는 이런 말 해도 되는, 건 되나 모르, 근데 나 모르겠다. 아우, 손에서 땀나. 관종기가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진짜 인기를 갖다가 독차지하고 싶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걔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귀를 기울여, 기를 기울이다 보니까, 아, 머리가 복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머리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이 밥도 뜸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살짝만 1 2분만 지나가도 어떻게 돼? 어타 요즘은 밥솥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압력밥솥 압력밥솥 나오기 전에 그냥 솥에다가 밥을 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르르 끓이면 불을 갖다 쫙 줄여가고 약한 불에서 오, 물 뜸들여야 되는데 잠깐 5분, 10분 졸아 봐 어떻게 돼? 어, 밤이 새까맣게 탄다란 말이야. 음, 그런 것처럼 음, 너무 여러 사람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귀를 어, 기울이려 한다라고 한다면 은 정작 나한테 소중한 거, 어, 나한테 있어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놓치게 실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는, 어, 너무 여러 사람의 말보다는 내 실속을 조금 챙겨야겠다. 어,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음, 어, 그렇게 하고, 이, 여기는 그래요. 정작 많은 사람의 말을 갖다 들어주고, 어, 니가 그랬구나. 뭐, 어떻게 보면 뭐 멘토 아닌 멘토? 어, 뭐 비단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멘토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한다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성격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내 연인하고 어 정작 내가 어내 주변에 있는 그내 연인이나 어내 남편이나 어 말을 갖다가 잘어 들어주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라면 내 남편, 내 연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인의 말을 말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더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정작 내 연인한테는 어떻게 돼요? 어, 인정받고 싶다. 어, 좋게 말하면 인정받고 싶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 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지. 어,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네가 나를 갖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세상에 그건 그 뭐지 희생이 없는 기브앤테이크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 나를 희생해야지 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내놓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하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요. 어, 혹시 그 인간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 과거의 연인들이 왜냐하면 연애 패턴은 비슷하거든.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어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그거, 그거예요. 진실한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사람이 그렇게 떠나가는 음, 떠나가는 고배의 술잔을 마신 게 아닌가, 선생님 그 인간이요 맨날 어, 머리엔 잡생각만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인연이 깨진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왜냐하면 카드가 이게 내 거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것일 수도 있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렇지만 나 그런 거 같아요 그 대화는 기술이다 그랬잖아. 어, 천냥, 천량, 어, 천냥빛도 말 한마디도로 갚을 수 있, 있다고 속담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정작 내가 내네 사람하고의 제대로 된 대화를 갖다가 갖지 못해서 떠나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떠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 그러다가, 아, 내가 아쉬움이 남고 내가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쉬움도 나고, 아, 그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어떠한 그, 생각? 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어떠한 아쉬움들? 그런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서글퍼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 곁에 있을 적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우쭈쭈 우쭈쭈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나도 상대방의 어깨를 갖다가 뿜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나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게 하고 어디 봅시다. 왜냐면 여기는 조금, 딱,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대화, 애교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애교가 없애교가 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대화를 갖다가 스무스하게 이어나가지 어, 못할 수도 있고 만 애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을 갖다가 알아줬으면 했었을 수도 있어 어, 만약에 내가 관종이 아니다라고 어, 했을 적에 그냥. 어. 간종이 아니, 저 간종 아닌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갖다가 바라봐주기를 갖다가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바라봐주는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갈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음. 나는 너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들어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아이 사람의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어떠한 그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융통성 있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연애운이 정체되어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와주기만을 바랄 수 있어 어, 상대방이 내가 여, 전 여자인데 어떻게 다가가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두세 발 다가오면 나는 한발 정도 다가갈 수 있잖아 어, 조금 내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상대방이 나한테 뭐 그 마음에 섞인 말을 갖다가 선너 마디 건네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최, 최대한으로 내가 마음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어, 좀 따뜻하게 토닥토닥 어, 어떤 그런 그 리액션 있잖아요 어, 따뜻한 리액션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 여기는 어, 그런 리액션을 갖다가 조금 음, 부족한 게 그런 리액션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러 그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할 만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자기 방어 방어 기질이 어, 어 조금 세. 다른 사람보다. 왜 방어 기질이 세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상처 입는 게 싫기 때문에. 어,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이 타로 카드 하면서 성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이 살면은 저기, 막, 오래 살면 70이고, 간 거라면 80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70, 80 돼가지고, 막, 그 임플란트하고 틀리 껴가지고, 오징어 제대로 못 씹고 막 이랬을 적에, 아, 그때 내가 한번더할 걸, 이미 지나간 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좀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부드러움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정말 인생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자기 성찰을 조금, 어, 자기 성찰을 해야겠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나에 대한 장점, 여러분들은 장점이 많아요. 책임감이 강해요. 어,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게 쉽게 마음이 확확 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근데 그거는 장점이지만 그것이 단점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다란 말이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요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 어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어. 너무 안 좋은 기억을 내 맘속에 오래 둔다는 것은 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어떠한 그 증오? 미움? 증오? 아니면 못마땅? 한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깎아먹는 거다라는 거지 어 그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조금 스무스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는 힘들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 도덕경에 서 산상순에 보면요 물은 다투지 아니한대요어 물은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게 돌아가잖아. 어. 그리고, 저기, 막,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순례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야. 역, 역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그, 그, 그 뿐인가? 이 장애물이 있어서 막혔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이, 저기, 막, 그, 그 땅을 갖다가 다 촉촉, 하게 적시면서 그 마음물이 소생하게 해준다 라는 거야 비록 나, 나한테 어떤 방해하는 인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인생의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기 보다는 그냥 돌아가는 어떠한 유연함을 갖다가 갖추는 것이 내 연애의 성경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렇습니까 어, 여기는 사람 책임감 있고 좋아요. 어,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그러나 조금 딱딱한 때문에 주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갖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 내가 무엇이 내가 무엇 행복한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 나의 행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그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의 인생 연인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아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자기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어, 일깨워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달려오고 싶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1번 카드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오래간만에 개그 코드 싹 뽑았습니다.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타로 주제들이 제대로 무겁잖아요. 뭐 재화나 뭐 인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걸로 흐르면 우울하잖아. 하루가 어, 그러니까 우울한 걸 갖다가 기쁨으로 승화하느라고 내가 조금 그랬지만 이, 여기 이거는요. 내 인생 연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연인을 갖다가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어, 개그코드를 쏙 뽑았습니다. 내 네, 1번 카드를 골라 주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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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인생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한다면 음, 인생 연애를 하려면 어, 내가 어, 플라밍고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웃음> 팔색조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극적이고 어, 나를 갖다가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어, 있지 않은가 선생님 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왜 카드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박을 한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음> 근데 대체적으로 뭐 여자들이 음, 좀 다가와 주길 기다리지 않나요? 어, 저는 안 그래요 <웃음> 아니 뭐 저기 막 아끼다 뭐, 뭐가 뭐 돼요? 어, 떵대. 아끼다 떵대. 나는 아끼다 떵대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그냥 음, 에, 그 여기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어, 그거는요. 저를 갖다가요. 어, 저기 막 음, 뻥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좋아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자기네들이 좋으면 다가오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2번 카드는요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겠다 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 아니면 업무에 지쳤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갖다가 연애를 갖다가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쳤다던가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1번, 아, 2번 카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 내가 내가 뭐가 부족해?라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 부자이고 내가 얼마나 서정적이고 감성적인데 어나 알고 보면 내 속은 말랑말랑해 어 말랑젤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말랑말랑하고 말랑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말랑말랑 말랑젤인 거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야. 어, 여기는 조금 더 나를 갖다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어,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 이제 생각만 하다가 어, 생각만 하다가 정작 내가 액션을 해야 될때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어,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연애에는 말캉말캉하게 못할 수도 있고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어쩌면은, 선생님, 저는요, 어, 플라밍고가 아닌데요? 어, 저는 팔색조가 아닌데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플라밍고가 팔색조가 아니라,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살레, 상대방이 나한테 어, 팔색조처럼 자기를 갖다가 어필하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리액션이 좀 적을 수도 있던가. 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저기 하면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를 갖다가 표현해내야 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고 어, 상대방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길 바라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연애가 정체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이상하게 상대방이요, 어느 선까지만 다가오고요, 더 이상 안 다가와요. 어, 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거라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그만큼밖에 다가오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너무 내가, 어, 요구사항이 많았을 수도 있잖아. 어.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갖다가 중요시 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어 저기에다만 막 에다만 네가 나한테 맞춰 줘 라고 했다면은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 와 가지고서는 그것에 지치지 않았을까요? 어 깊은 열애로 가지 못하고? 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을 거다라고 했던 게, 내가 많지 않, 전 백수인데요? 어, 백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 항상 나를 갖다가 주변에서 나를 갖다가 챙겨줬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 나를 나 갖다가 공주님처럼 대접해줬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한테 어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공주공주 공주? 어, 그렇게 해줬으면 어, 바라서가 아닌가 싶어요. 음, 물론 여자들이 다 그렇지. 요즘은 뭐 부,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어, 부모님들이 저기 막 굉장히 애지중지 기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거는 어떻게 다가오지만 어, 어떻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갖다가 지키기에는 상대방이 그래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 내가 너 너를 갖다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 너의 기쁨조가 되줬듯이 너도 나의 기쁨조가 되주면 쌍방이 윈윈하는 건데 나만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고 너는 나한테 어 맨날 어 이게 시키는 거야 어 자기야 나 이거 자기야 나 이거 이러고 말고 나도 네가 차려준 밥을 먹고 싶고 어 네가 손수해준 밥을 먹고 싶고 네가 매주는 넥타이도 매고 싶고 네가 깨끗하게 치우는 방에서 너랑 같이 팔0하게 하고 자고도 싶은데 너가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항상 너한 내가 너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왜 그러냐면 카드에서 그렇게 나와버렸어. 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심은 있어요. 이해심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어 상대방이 그 인간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밥 먹고 트름을 한다. 어떤 인간적인 실수 같은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응, 괜찮아. 그런 거는 오히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맥락은 그게 아닌 거지. 어다 여러분한테 맞춰주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또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맞춰주길 바라면 자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응? 하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어 말을 잘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이 잘안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하는데 정작 나는 소울메이트를 원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소울메이트가 돼주지 못한 부분이 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과거의 인연이 어떻게 끝났던 어, 선생님 과거의 인연들이요 저한테 빨대 뽑고 떠나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여기는 있어요. 어왜 그러냐면 라 여기 내가 그랬잖아 어 저기 막 약간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막좀 많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으니까 굳이 어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온 상황 환경이 환경의 다름을 갖다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더 어,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상대방이 7을 하면 여러분들은 3을 하고 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 관계가 좀 오래가고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어, 사랑을 받지 않겠나.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어, 약간 통통... 아이고, 중간에 코리 들어왔는데 이게 찍혔을래나 모르겠다. 어, 간혹가다 여기 이번 카드를 보신 분들 중에 몸매가 조금 통통하신 분 있으세요? 음. 몸매가 좀 통통해 어, 통통해서 갖고 자격지심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꼭 마른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라는 거야. 마른 사람만 원하는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통통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 근데 선생님 저 되게 뚱뚱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도 뚱뚱해요. 음, 뚱뚱한 건 제가 아니야.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여라. 어, 아니면은 그 뭐지? 그 혈액 순환 잘 되게 스트레칭도 하고 식이요법 해 가지고 내 나를 갖다가 조금 가꾸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라면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 음 가능하면은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살이 한번 찌면 잘안 빠지는 체형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살, 내가 몸매가 조금 남들보다 헤비하다 해가지고 기죽지 말고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매를 갖다 조금 가까보면 어떻겠냐 너무 그렇게 가만히만 앉아있어도요 림프가 다 어, 딱딱하게 막혀가지고 저 뭐지 음 갈수록 태산일 수도 있어 스트레칭만 어느정도 해줘도요 더 찌는건 막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모두한테 해당되는건 아니에요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조금 통통해가지고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에요 네 그렇게 하고 어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자격 지심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불만을 토하고 토하고 그랬을 적에 그거 갖다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조금 여기는 자신감을 갖고, 어, 자신감을 갖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해주면 나도 하나를 해주고, 내가 손수 무엇도 만들어주고, 어, 인간적으로 오는 어떠한 결핍들에 대한 이해, 이해는 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 그,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내 연인이 나를 위해서 손수 밥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것도 좀 자주자주 이벤트를 가, 가, 어, 갖는다면은 아마도 인생 연애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 여자다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은 어, 여기는요 행복한 연애를 얻을 수있고요 여기는 이번 카드를 보, 어, 뽑으신 분들은요 어. 어 연애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 막 남들처럼 막 적극성을 띠고 막 이렇다 이런 걸 갖다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 되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걸 갖다가 늘려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조만간에 연애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어, 어 저기 막 너무 그 뭐지 아 될까요? 라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연애 길을 갔다가꽉 맞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인생연애를 하려면 뭐다? 될까요?라는 어떠한 부정적인 물음표는 빼라. 어,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라 하지 말고 조금 움직이고 적극적. 어뭐그 여기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적극적이지 막 남들처럼 업빠뭐 첫자는 완세시겠죠 이런 거못 해요 여기는. 어, 그러니까 내 습관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이 된다면은 연애의 물꼬는 갖다가. 어, 연애 물고가 팍 터지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운 높이기 인생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웃음> 아, 여러분 털털하신 분, 여러분 성격이 털털하세요? 어, 뭐든 빨리빨리 아 진짜 어, 뭐지 뭐든 빨리 빨리. <웃음> 성격이 급한 게 아닌가. 어, 성격이 너무 급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어아 이거 아니야 어자너 아니야 뒤돌아 가막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 그 안정적인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이 어, 저기 막. 스스로 어 스스로 이걸 갖다가 어 저기 막 깨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안 깼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너무 내 주장을 갖다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잘 나가다가 그치 3천포로 빠질 수 있는게 아닌가 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어쩌면은 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 과거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 사람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었어도 그렇고, 어. 여기는 그래. 꼭, 뭐, 재회를 바란다, 아니다, 라고, 뭐, 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그냥, 그 전에 있었던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 혹은 남편, 어, 뭐, 그런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인 관계,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흐지부지,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사귀다가 가는 거 말고, 저는, 뭐,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든지, 어, 안정, 어, 안정된 가정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냥, 공식적으로, 어, 막, 숨기고, 뭐 하고, 이런 거, 아, 그런 거할 거면, 안, 하, 안 하고 말 거예요. 뭐, 때려쳐!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그래, 너랑 나랑은, 어, 저기, 막, 6개월 사귀다, 결혼하자. 그러진 않잖아. 어, 일단은, 사귀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어딱 결혼하자 그러는데 한 5개월쯤, 4개월쯤, 5개월쯤 되는가 뭐야? 아, 어, 야, 봤더니 아니네. 한번 헤어져야 되잖아. 그럼 그 뭐가 달라요? 어,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급한 성격이나 불같은 성격을 갖다가 조금 음,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 여기는 얄짤없어. 어, 이 걸리면은 저기 막 바람 펴서 걸려. 아, 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어, 과거의 그전 남친 같은, 아니면 전전 남친일 수도 있고, 전전전 남친 같은 그 사람을 어, 갖다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 그런 스타일을 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어디 한번 뽑아보아요. 음. 여기는, 일단은,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누구나 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건 맞아요. 어,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첫밤부터, 맞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가요? 어, 지내다 보면 서로서로, 아, 얘가 성격이 좀 이러니까, 내가 요거는 피해가야지. 어, 뭐, 나도 그렇잖아요. 어, 이 사람이, 어, 이 이런 것에는 약하니까 내가 요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뭐 청국장이나 뭐 뭐. 어떤 사람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어, 돼지 그 비린내 나잖아. 그니까 러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 어, 내, 뭐내 남친은 이런 거에 민감하니까, 뭐, 요런 거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서로 갖다 이렇게 마, 서로의 취향과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가면서 맞춰나가는 건데, 어쩌면 여기는 성격이 급해서, 어, 성격이 급해서 조금만 안 맞아도 아웃 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안 그런데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웃음> 여기는 그냥 바로 내리칠 것 같은데 <웃음> 이러면 어떡하면 좋아 <웃음> 어. 그런 거 같지. 뭐 하러 시간 낭비하냐고. 그런데 묶여갖고, 뭐 하러 시간 낭비해요. 될 거면 빨리빨리 되고, 안 되면 마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안 좋은 성격 보이면은, 또 빨리빨리 때려칠 건가? 그건 아니잖아. 사람은 적어도, 한 3년은 두고 봐야 돼. 근데 선생님, 제가 나이가 40 중반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 언제 3년을 봐요라고 하면 어, 년을 봐요라고 한다면 그래서 최소 1년은 음, 지나 봐야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수 있지. 몇달 사귄 걸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음. 여기는 봐그봐줄 때는 봐 주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관용을 베풀기도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땐 진짜 얄짤없다. 어, 음, 너무 얄짤없기 때문에 조금 다가오기가 힘든 게 아닌가? 어 조금 다가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 어 근데 좋은 거는 있지. 어 생활력도 강하고 생활력도 강해요. 생활력도 강하고 반듯하고 대쪽 같은 것은 있어요. 대쪽 같은 것은 있지만 연애할 때는 대쪽보다는 음, 대쪽보다는 그래도 바람에 나풀나풀, 나풀, 어, 저기, 막, 저 흔들리고 유연한 버드나무 같은 게 좋지 않겠어요? 어, 저기, 막, 진득하면서도, 나, 저기, 막, 그 버드나무 밑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돗자리 깔고 쫙 수박 잘라 먹으면 시원하잖아. 그런 것처럼, 모두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그늘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어,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만 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버드나무 같은 그런 태세를 갖춘다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 어, 여기는 저기 막 인연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지. 과거의 인연들이 다 나한테, 어, 안 좋은 기억만을 안기고 간 사람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는 저는요 그래도요 정 뭐지 그 그냥 순수하게 어, 순수하고 클리어한 음, 그런 사랑을 원했어요 그런데 순수하고 클리어한 사랑은 어. 읍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정말 눈 씻고 비비, 어, 눈 씻고 비비고 봐도 읍들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가오는 사람한테 을 보는 그 시선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정적인 마음을 깔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무자를 진짜 뚝뚝뚝뚝 조금만, 어, 마, 어, 야, 너 흘렸어? 흘렸어? 어, 꼬리 쳤어? 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과거의 기억에서 인제는 어, 과거의 기억은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20대는 20대에 대한 연애가 있고 어, 30대는 30대에 대한 연애가 있고 40은 40에 대한 연애가 있듯이 과거의 기억을 갖다가 너무 쥐고 있는 거는 내가 인생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연애가 빨라지는 거 알고 있죠? 아직 몰라요? 나이를 먹을수록 연애가 빨라져. 뭐 젊었을 때는 썸을 갔다가, 뭐 짧게는 뭐 두세 달에서 뭐 육개월, 어떤 거는 뭐 1년까지도 가잖아. 자기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 같다. 말을 못해가지고. 응. 입 뒀다 뭐 하는지. 입은 밥 먹을 때만 쓰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그냥 건너 뛴다라는 거야. 왜? 너 너하고 나하고 이미 인생을 살만큼 살았고 알만큼 다 아는데 너나 관심 있어? 나도 관심 있어. 어 그럼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보자. 이게 굉장히 패턴이 빨라져.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빨리 잘라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너무 빨리 빨리 잘라내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어 뭐. 아 뭐, 서른 후반이든, 마흔 중반이든,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두고 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고쳐서, 어, 고쳐서 쓸수 있는 사람인지, 어, 아닌지, 어, 서로서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 연애가 별겁니까? 같이 한 입을 덮고, 한 솥밥 먹고, 서로서로 서로 맞춰가면서, 정을 갖다가 드리, 드리는, 가면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 헤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질 수 있어도, 정든 사람하고는 헤어지기가 힘들어요. 사랑보다 무서운 게 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을 드려야 된다는 거지. 어. 정을 드리면 평생 연애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 여기는 정을 드려야 된다. 너무, 그, 어떨까, 저떨까? 어, 뭐, 사겨보는데 큰돈 드는 거 아니잖아. 어큰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밥은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나는 그래 뭐 20대 때는 돈이 없잖아.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자가 돈을 더쓸 수도 있어. 근데 30대 후반 40대 돼 가지고 여자한테 밥한끼못 사는 내 여자한테 밥 밖에 못 사는 사람은 그건 아니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십중팔구 여자를 고생 시켜. 30 후반, 40, 어, 40 초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직업이 안정된 시기에, 안정된 시기에, 내 여자한테 밥한끼못 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어, 그럴 때는 아웃을 시켜야 되지만, 어 아웃을 시켜야 되지만, 어떠한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어, 조금 나, 내 눈에 거슬리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가면서, 어, 서로 어떻게, 저기, 막, 잘 조율이 되는지 아닌 때는지, 그거는 살펴봐도 되잖아요. 어, 그렇다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는 어떻게, 너무 빨리빨리 결정하는 거는 자칫 내가 보석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나한테 그 사람이 보석상자일 줄 어떻게 알아?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 사람을 내치지 말고 그래도 건전하게 밥 먹어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요. 음. 자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인생연애를 하려면? 정을 들여라. 너무 어, 초반부터 콱콱 잘라내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다 털어내라.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 부대에 헌술이 가득 있고 헌부대면 세술을 담으면 그 부대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굳이 마음에 담지 말아라. 어, 담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료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운 높이기. 인생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봅시다. 인생 연애를 하려면 너무 내 탓이요 하고 하지 마세요. 어왜그러냐라 너무 자책을 하지 말라라는 거야. 너 저기 막 자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뭐 나는 내 인생 살고 너는 너 인생 사는 건데 여기는 너무 기운이 없다. 어, 너무 기운이 없다. 여기 저기 막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연애가 실패로 끝나는 거는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야. 어, 거기까지였던 거고, 여기 혹시, 어, 여기는, 그, 그 연인으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보신 분들 많죠? 어, 4번 카드는 그래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연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 저기 막 피해를 많이 받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이지. 어, 너무 잘 믿어. 어, 팔랑길 수도 있어요. 어,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맨날 어, 뒤통수 맞고 다니는 게 아닌가 몰라. 음 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어,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화장을 하고 어, 예쁜 옷 입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회생활하면서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도 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어, 그러는 것이지만 그 좋은 인상을 주면 누가 행복해요? 어,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야. 사람은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음, 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면, 그거 좀 잊어야,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어,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아, 내 영혼을 갖다가 다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마음속에 좀 응어리가 돼, 있, 어, 응어리가 져 있는 분들이 이 4번 카드는 많지 않겠나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갖다가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떠한, 그, 그런 거지,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가슴이 콩닥콩닥 되잖아요. 어, 생기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면 나한테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아,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콩닥콩닥 하는 마음 자체도 서글퍼. 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난 두렵거든. 내가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어 과거의 연애들로 인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고 아 내가 너무 멍청했고 내가 너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내가 바보 같아서 어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준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고 라 하면 그 사람이 나빠서이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만은 꼭 짚고 가셔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자책은요, 내 행복에 도움이 되지가 않아. 어, 여러분이 먹, 입고 먹고 쓰고 즐기고 보고, 어,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슬픈 거예요? 어,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지. 여기는, 음, 그냥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집구석에 방 안에 다. 어, 처박해서 넉넉히 있을 수도 있어 음, 4번 카드는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어, 내 인생 내 시간 시간은 돈이래잖아 어,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어요 없어요 덜어는 있어 왜? 기분 전환하려면 다돈 필요하잖아요 음,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넉넉히 있고 그러면 혈액순환 안다고 내 몸도 아파 막 여기저기가 아파 왜?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는 거다 거지 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된다. 그러니까 안안된 어, 저기만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털어내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즐겁게 할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어, 아 저기 막 이렇게 우울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은 그렇게 충분한 어, 힘이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니까 우울하게 있지 말고. 그 자책을 갖다가 털어내야 된다. 자책을 털어내면 어떻게 된다? 어,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즐겁다.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인생이 즐겁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빨리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와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와야지 내 얼굴에 웃음도 피고 어, 사람이요 젊다고 주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은요 늙어. 어, 마사지도 좀 하고 어, 미니치마도 있고 똑딱구도도 신고 음, 저기 막 홍대를 갔다가 똑똑똑똑 엉덩이 흔들면서 걸어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어, 그러라라는 거지 그래야지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가 된게 아니다. 에, 움직일 때가 된게 아닌가. 인생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내가 어, 부정적인 마음에서 어, 나를 탓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놓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변하면은요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해올 수도 있는 운이에요. 4번 카드는. 음,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고백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울하게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고백 고백해오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음... 여러분은 그다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어.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빨리 준비를 갖다가 해야지 나를 예쁘게 가꾸고. 그렇다고 현, 평생 혼자 살거 아니잖아.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그거, 그거 아니라면은, 이제 그, 이, 그, 나를 갖다가 비관하고, 나를 갖다가,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나한테 주리를 드는 건데? 연애는, 연애는 네가 무슨 연애야? 그입 다물라! 다물라! 스스로 내네 입, 어, 스스로 내네 입을 갖다 봉해고, 내, 내 발을 묶고, 내 손에다 수갑을 채운다라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음. 누가 다가올 것 같아, 진짜로, 여기. 응. 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열 수도 있어. 어, 여기는 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가 나타나왔고, 여러분한테, 어, 뭐, 그냥 호감을 갖고 나타나지 않겠나. 음. 근데 여러분은 싫은 것 같, 싫다라기 보다는, 음, 싫다라기 보다는, 아직은, 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또 그런 그 와중에도 원하는 사람이 있네 <웃음> 자책하고 어떤 슬럼프에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 그것도 있네 거봐 평생 혼자 살거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슬럼프에 있을 건데 누가 고백을 해 누가 고백을 해왔는데 어,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야 어. 그래서 싫어 이러는 거 같아요 <웃음> 아, 그 사람 싫다해도 또 누구 또 들어와.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 여기는 저기만 여러분한테 어, 대시하는 사람이 나와. 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나와. 어, 빨리 옷 주워 입고 얼굴에 팩해. 어, 얼굴에 팩하고 어, 미장원도 가고 조금 자기를 갖다가 돌봐. 머리를 좀 돌봐라. 이렇게 흐트러진 채로 있지 말아라. 어, 저기만. 인생의, 이, 인생 연인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인연이 들어와. 어? <웃음> 나 처음에 카드가 너무 다운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저기, 마, 저기, 마, 결혼할 사람일 수도 있겠다. 100%는 아니야. 그렇지만 인연은 들어와요. 여러분한테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정말 되게 애를 썼는데 이번에 어 마, 처음에 들어 여러분한테 처음에 고백하는 사람 마,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냅둬 봐요. 그 사람일지 아니면 다른 또 누군가가 들어오는지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게 될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음. 연애가 높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고 여러 어... 빨리 어좀 연인이 그 인연이 조금 급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지 않겠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을 콱 잡는 것같아 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여러분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어, 오래간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자 3번 카드 리딩 어때요 이제 기분 좋아졌어요? 어, 확실히 기분 좋아졌죠 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어, 머리도 예쁘게 하고 마사지도 좀 받고 어, 내 얼굴에 뽀드락진한 것도 착 깨끗이 정리하고 어, 님을 한번 기다려봐요 100%는 아니야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뭐 이, 이, 이, 이거 만, 천 명이 봐서 천명다그렇지 치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궁암은 통한다라고 했으니까 어. 10%만 맞아도 100명이잖아. 어. 뭐 낮은 확률 아니에요?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음, 구독까지와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